여러분들, 괜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수족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고고고, l e t 귀여운 베타도 있네요. 또 베타. 이찍어부터한 네, 마리 있는데, 짱팬이에요. 따뜻한데? 귀여워. 네,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리모. 네, 정신경의 흰돈말인데, 흰돈말이도 있네요. 네, 레이저 백도 한 마리 있는데, 큰 편이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기르는 머스크가 저렇게 있네요 네, 저희 것도 며칠 전에 저희 그래도 꼬리가. 안타깝지만 잘렸는데 꼬리 잘린 애들만 모아놨네요 네 여기 이렇게 귀여운 세우가 엄청 부피들도 있네요 어떠신 우리가 키웠던 애들 네 예전에는 키웠던 애들 어 얘는 뭐야 나비 비판 아니야? 여기, 눈이 빨간데? 알비노 뭐야? 응. 생각보 되게 넓네요. 응? 네, 이런애들이나요요 네, 이런애들이있요 사라지게 네 페인트 네. 종류래요 와 얘네는 크기가 굉장히 작네요 음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제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아우 제가 기르려고 했던 팽맨도 있네요 얘도 팽맨 하트트리프로그. 여기는 하트프로그라고 하네요. 하트트리프로그가 있습니다. 초고대 청개구리. 혼자요. 음. 네, 나는 제가 주겠다고. 요 혼자요. 혼자요. 혼자요. 혼자요. 혼자요. 혼요 혼자요.